근데 타고, 오면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차가진얼매 아, 분명이가 많이 있다 그치 많이 <웃음> 아니야 분명이 <돈베이> 많이 분명이가 <웃음> 음. <웃음> 많이 있어요. 가져다니지. 털소서 쓰질 않네. 응. 돌멩이 놀이, 봐. 잘한다. 뭐지? 돌멩이 놀이를 하게 될 줄이야. 아니, 우연히 이제 동맹이 있는 곳에 왔는데, 갑자기 여기 앉아가지고 한참을 놀고 있잖아, 지금. 잘 나오면 큰일 났지, 열정적이네 탁탁탁탁 금방 가고 가자 이제 너무 지저분해 지지야 자기가 충분히 놀면은 가자 가 할걸? 자기가 뭔가 만족이 되면 가볼 앉으래 앉아 다 앉으래 어딜 가려고 하느냐 엄마도 앉아랬는데 엄마도 앉아 엄마도 앉게 엄마가 너무 가려고 했지? 멍멍이 짠짠짠 <웃음> 짠. 도민이 놀이가 재밌는가 보네 많이 주는 거야. 아빠 달고지. 아빠 달고지 들고 간다. 아이 달고지 들고 간다. 아빠, 이제... 아빠 간다. 들고 갈 거야? 네. 응? 안안 야옹이가 여긴 없는데? 뭐? 야옹이가 없는데? 안녕. 뭐아 아빠 응? 응? 래요 이리 응? 와봐 응? 응? 구구 어딨어? 오빠? 응? 구구들 응. 구구들아 구구들 보러 가자 응. 응. 어, 바다다 바다 저쪽에 바다 해수자해운대 바다 멍멍. 어 구구. 아빠. 오, 아빠 멋있어. 진짜. <웃음> 어 멍멍이 짖는다 멍멍이. 멍멍아. 어 아니, 저 친구도 있다 친구. 친구도 있다 친구. 친구야. 어디가 너는 친구야. 더 애기다, 그치? 바다, 바다 있다. 애기야, 니 애기. 애더 애기. 애기 애기다, 그치? 응. 뒤 조심해야 돼. 야, 너 바람 차다. 어, 약간 춥다. 그거 줄까? 조끼? 조끼, 있어요. 조끼 줄까? 이거를? 이거 타는 거래. 야! 다시 이제 타볼래다 자, 슈우우 미쳤어. <웃음> 어. 찢켰어 봐. 야! 야! 짜자자. 짜자. 어, 네, 엄마는 자신 없어. 엄마타 타라 하나 하고. 엄마 타. <웃음> 엄마 타. <웃음> 아 별로 안 내려가네. 어. 아 이거 괜찮다. 부드럽게 내려가네. 나나왜 이렇게 아파? 야! 나좀 하이키 하이 가자. 모래놀이? 사진 좀 찍고. 아니 나 여기 왔어요. 아빠네 여기는 뜨겁고 넓은데. 가 보자. 아빠한테 안돼 유행어야? 짜잔 아빠가 만들었다. 머리 성이야. 아빠. 아빠 머리 넣... 아니야, 잡고 있어. 뭐 머리 넣어줄게. 자, 머리 넣자. 자,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머리다, 그렇지. 그래도 이거 통 하나 있다고 넣는 게또 다르다. 그 서대도 관광지사의 사업에서 알려드립니다 서대수지도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곱다 그지와저 아저씨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와 진짜 몸에 근육 장난 아니겠다 대지아아 부 네, 보태주셨다 진짜 잘나왔다 완전 건강이 빨이겠다르막길 오르막길. 오르막길. 오르막길. 오르막길. 오르막길. 오르막길. 오르 아빠 도망가는거 왜저래? <웃음> 아니 나 아빠 모래공격 도가 <웃음> 앉아 앉아 엄마야야 앉아 엄마 모래 줘와하이 옷에 모래 다 부었다 난리 났겠네 난리 났다 모래 사세요 굉장히 뭐 열심히 한다 응. 집중하는 건 좋은 거지 계속 나오면 항상 뭐 먹고 싶어. 모래. 제대로 모래놀이를 하는구만. 이게 물 붓는 습관 있어서. 물처럼 부, 부어버리네 그냥. 부어버렸다. 아, 네. 좋아요, 언뭘 담아 주세요. 아빠가... 아니, 뭘 담아 줄게요. 노래야 들어가라. 뭘 해야 들어가라? 가보자. <웃음> 가족가좀 <웃음> 가족 열심히 모래를 넣어보아요. <웃음> 어, 다 했어. 어. 됐어? 됐다. 만족해? 된 거야 이제. <웃음> 먹고 싶이 진짜 배고프고 실추해. 그게 아니야. 우리는 어. 그냥 돈이 쓰고 싶은 거야. 뭐야? <웃음> 그런 게어딨어 평소에 돈 너무 안 써서 쓰고 싶은 거야? 그렇지. 먹고 싶은 건 핑계일 뿐이야. 돈이 쓰고 싶은 거일 뿐. 이야 누가 해주는 걸 먹고 싶은가 보다. 어? 아, 근데, 근데 나 추측, 내가 봤을 때 우리 그방 떨어진 거 같아. 우리 잠도 몰라 잤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나깨다고 <놀람> <이렇게 까만한다고> 털었는데 앉아 <놀람> <웃음> 이렇게 불편하게 앉아야겠어 아이 나 그렇게 불편하게 <놀람> 앉아야 <웃음> <난> 불편하게 앉아야겠어 우 어우 불편해 어우 불편해 궁둥이 귀여워 다시 한번 만들어볼게 물에서 물에서 만들어본다 아빠가 자. 물에서 만든다 아빠 가보자 아니, 또 물에서 만들어본다 탄탄하게. 탄탄하게 해주고 간다 간다 쏘세요 쏘세요? 쏘세요. 쏘세요. 아하 물 배압이 지금 잘못됐네. 바깥쪽으로 가다 그랬나? <웃음> 아빠 개물이 다 나빠 <아빠> 개물. <웃음> <웃음> 아빠 관절 다 나갔겠다. <웃음> 어, 어, 아빠 관절. 와, <웃음> 아, 진짜 웃기다. 아빠 관절은 이렇게 힘없이 아작났다아작났습니다 <웃음> 이렇게 한번 파묻어 볼게요. 음, 음, 음, 파묻자. 파묻다. 파묻자. 파묻어 버리자. 음, 파묻어 버리자. 음, <웃음> 파묻어 버리자. 음, 하지 마세요. 그러네. 아, 없어졌다. 하지만 안에 있었지. 아이가 뽑아 봐봐, 이제. 아빠가 이제 심었습니다 <웃음> 이거 어떻게 뽑는데 애가 <웃음> 이렇게, 이렇게 심하게 숨겨놓은 <웃음> 걸 어떻게 뽑냐고 <웃음> <웃음> 어 뽑는다 뽑는다 오할수 있어 이 조금만 아, 더 해봐 쉬었어. 잘 안돼? 잘 안돼? 잘 안돼? 도와줘 아니 거기서 뭐해? 거기서 뭐해? 간다 간다 주워 앉아 앉아 아니 저거는 안 가져와 앉아. 엄마 앉아. 엄마 거기 앉아. 앉아, 앉아, 앉 앉을게. 엄마 앞에 앉을게. 자, 앉았어. 옆에 앉았어. 좋아? 아이뭐 안방 침대다 이거. <웃음> 시모스 침대다 지금. 시모스가. 시모스다. 제일 좋다 지금. <웃음> 왜 그래 아이다. 와, 아, 뭐 이렇게 해야겠다. 당연하지. 뭐해야겠어 아야!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괴물이 지금 멈췄어. 어. 아니지 <웃음> <웃음> 아니.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짠 내면서 죽으러 왔다. 아니, 나 주워와. 여기 가져와. 내가 머리를 쥐워서 떴다는데, 머리가 받았으니까. 거기 있는 머리를 주워서 약간 갖다 주는 거야. 고마워. 네, 고마워. 아, 고마워. 나이스. 아, 고마워. 나야돼 내가 갈때 추워서 안 돼. 멍멍아, 거기서 뭐해? 움직이지도 않고? 어, 저 멍멍이는 뭐지? 이 멍멍이는 뭐길래 움직이지도 않고? 뒷모습만 보여주지? 멍멍이 안 쳐다본다. 저 멍멍이는 저쪽만 보고 있는 멍멍이야. 정말 이 멍멍이는 안 움직여 step step by step s t e 잘 밟네 보석 났어. Yeah. 어. Yeah. Yeah. <웃음> <웃음> 났어